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저는 지금 수색역에 나와있습니다 수색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이 수색을 그리고 이 수색 주변지역을 서울의 서부권의 교통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TV 수색역세권 개발은 총세가지 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DMC역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색역 부지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차량기지를 이전해서 그 차량기지 부지까지 포함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발의 순서는 1단계로는 DMC역을 개발하게 되고요. 2단계로는 수색역 부지와 차량기지 부지를 같이 통합해서 개발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DMC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롯데 DMC라는 회사와 서울시가 개발 관련된 사전 협상 중이고 올해와 내년에 인허가와 설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색역 부지와 이 차량기지 이전 관련된 부지 개발은 지금 타당성 관련된 용역과 교통영향평가에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관련돼서 특히 말씀드릴 것은요. DMC 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이전에 롯데가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지하철, 철도, 시내버스, 광역버스, 택시까지 한꺼번에 편하게 환승할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면서 동시에 거기에 상가, 뭐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같이 넣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상권도 형성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도입되면서 은평의 또 하나의 중심지 또 서울 서부권의 또 다른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일하게 네. 은평에서 DMC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를 토끼 쪽요 출근 시간 이럴 때 보면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데 이제 DMC 역사가 개발이 되면은 그 거기서 만들어진 건물을 통해서 도보로 차량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 생활권이 하나로 합쳐져요. 예 토끼굴 통해 가지고 상암 쪽으로 한번 넘어가 봤는데요 굉장히 상암 쪽으로 다니기가 힘들죠 물론 이 역을 이용해 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상암 d m c 역이 개발된다면 은평과 상암쪽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됩니다 도보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서도 아주 쉽게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은평의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러 넣어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이 수색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바래 오셨고 기다려 오셨는데요 그큰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성공적으로 그리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